자, 돼지띠의 사랑 양띠예요. 돼지랑 양띠는 최고의 결혼 파트너, 최고의 동업 파트너.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려고 해요. 또 이제 돼지랑 많이 나쁜 띠. 띠, 띠. 아예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좋고 피해가는게 좋아. 사사건건 말 하나하나가 다 싸움이고 충돌이에요. 어, 가장 좋은 동업자로 봤을 때는 띠. 백마장군 지현신다 지현입니다. 저번에 네네. 그 띠띠 한번 네. 보셨어요? 네 봤어요.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 엄청 걱정 많이 했거든요. 왜요? 질렸을까 봐. 띠는 <웃음> 평화를 조금 추구하는 성미를 가졌어요. 오늘은 돼지띠랑 좋은 인연법을 찾는 걸 알려드릴 건데. 돼지띠의 특성이 굉장히 솔직하고 단순하고 책임감이 있어요. 뭐 순간순간 책임감이 좋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열심히 노는 것도 열심히 그 순간순간 주어진 역할에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상 나쁜 관계보다는 좋은 관계가 많아. 두루두루하고는 좋은 관계가 많은데 돼지띠들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경제관념이 좀 약해요. 그리고 사실상 결벽증 아니면 지저분해요. <웃음> 그래서 이런 부류가 있어서, 고에 맞춰서 띠를 궁합을 하셨는데, 자, 돼지띠의 사랑. 돼지띠의 사랑이 가장 좋은 사랑. 양띠예요. 돼지랑 양띠는 최고의 결혼 파트너, 최고의 동업 파트너.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려고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모성 본능을 좀 느껴. 그, 저를 지켜주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토끼. 돼지랑 토끼띠는 솔직히 좀 친구로 시작을 해. 나이를 떠나서 친구로 시작했다가 연인이 되는데 조금 쥐가 약하긴 해. 그리고 돼지랑 또 이제 범띠. 같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같은 마음으로 결론을 내는데 뭔가 발전은 좀 약할 수 있지만 평화가 좀 있을 수 있다. 잘 맞는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잘 맞는 띠 중에 이제 돼지랑 이제 쥐띠. 쥐띠는 서로가 약간 조근조근 하는 거랑 좀이 느린 이런 서로의 매력을 많이 느껴요. 근데 이거가 서로가 매력이 이따가 조금 사라져도 어느 계기로 또 나타나 매번 사랑할 수 있어 아침에 사랑했다가 저녁에 싫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어 이렇게 이제 관계가 들어가고 또 이제 돼지랑 많이 나쁜 띠 뱀띠 이 뱀띠는 아예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좋고 피해가는 게 좋아 사사건건 말 하나하나가 다 싸움이고 충돌이에요 왜냐면 돼지의 성미는 느리거나 급하거나 하잖아. 근데 이 뱀은 조금 요사스럽게 뭔가 생각해서 결정을 하는데 기다려주지 못하고 또 기다리지도 못해. 그래서 많이 안 좋고 그다음에 돼지랑 말띠. 자기네들이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 웬만하면 만나고 싶지 않고 만나지지가 않아. 그다음에 이제 돼지랑 돼지띠. 정말 어떻게 <놀람> <없지게> 싸워요. <웃음> <웃음> 그니까 내가 게으르 잖아 그럼 비열러서 씻고 내가 결벽증, 결절증이라 씻고 그래서 내가 맞냐, 네가 맞냐라고 하고, 그리고 서로가 시간 이상 방관을 해버려요. 돼지는 돼지띠, 그 다음에 뱀띠, 그 다음에 말띠가 너무 안 좋으니까 늘상 조심하시고, 특히 거래처 사람으로 만나거나 동업자 파트너를 만났을 때는 개혁 상사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어, 가장 좋은 동업자로 봤을 때는 용띠. 용띠는 나만 이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얘도 이익을 원해. 우리 같이 벌어서 같이 잘 살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 협조적이에요 협조적이기 때문에 이둘 사이에서는 뭔가 시너지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어 원숭이띠는 앞서거니 뒷서거니 서로를 밀어줘요 이 동업자로 봤을 때 같이 파트너도 좋고 동업자로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탁띠 처음에는 쿵짝쿵짝이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서로가 서로를 놔요 안 맞는 건 아닌데 다른 거 갖고 싶어 그니까 이 둘이 만약 연애한다면 만날나요 하지만 일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뭐 서로 또 노터치거든 자리 잡으면 노터치니까 이것만큼 좋을 수는 없어 올해 돼지띠가 살짝 많이 힘든 시기에요 왜냐면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고 돌아봐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근데 어 지금 시기에는 누구를 믿지 말고 나 자신을 믿고 나를 공부하고 나를 업그레이드 하시면 내년이 됐을 때는 도와주는 귀인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만 조금 힘내세요.